i believe that i love new hankong we r e i s e a dream i believe that i love new h a i n g i have o l o v e 세상 그 함께 옛날순 없잖아 천사엔 그 아이는 so 어 좋아 하는 요새처럼 흐려져 우리 만나는 날왜 이런거야 s u p e 숨 i o 오늘 o n o r 는걸 Looking o r e t h e n g that o e i a y e n a a e r s h h a e e p me. It's for you. i t to a y r e m 요 s a 두 손을 잡으면 내맘은 전할 거야. It's a dream. I believe that I love the Ango. 내맘 중. I see for e I believe that I love the Ango. I have a love. 꿈속에까지 나타났던 달콤한 그내물에 보면 최선을 나 보고서 불타다 보티 라다 저 아들 중에.